you uh -huh. Turn around and back again I'm oh, o a a d o t h 실내 인테리어 세정제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총 6개입니다 6개보다 집에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고클린 회사에서 나온 인테리어 클리너인데 친환경이라서애기 때문에 혹시, 혹시나 문제나가 되지 않을까 해서 구매한 게 고클린 인테리어 클리너 디테일러입니다 최근에 산게 오토브라이트 다이렉트에서 산 FAB 인테리어입니다 이게 다이렉트는 아니고 피석해서 쓰는 1대7로 지금 희석해서 오늘 써봤는데 조금 독한 것 같아요 약간 기침이 나는 거 보니까 세정력은 좋은데 오액으로 쓰면 크게 위험할 것 같은 좀 세정력에 치중이 된 인테리어 클리어인데 이게 천정 같은데 패브릭에도 해도 된다고 하는데 이걸 너무 성능이 좋다 보니까 한대안한 대가 구분이 돼서 제대로 전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얼룩이 생기는 불상사가 일어나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스팽글의 인테리어 클리너 제품인데 이렇게 거품형 드어놔서 비산이 되지 않아서 항시 이제 차에 두고 운전 중에 잠시 정차했을 때 넣어놓고 후바스는 조그만한 극세사 타월로 묻힌 다음에 바로 세정하기에 딱 좋은 타입이에요 티슈형 같기도 하고 호감형의 팽글의 인테리어 클리너입니다 사이즈도 적당하고 분사 방식이 달라서 되게 마음에 드는 제품이에요 인테리어 디테일러인데요 이기온커츠 제품입니다 이게 좀 소독하는 느낌으로 아이는 느낌인데 상쾌한 향으로 닦이면서 남아있는 느낌이 전혀 없는 유분기를 싹 뽑아주는 약간 프랩 같은 느낌의 인테리어 클리너에 주로 좀 많이 쓰긴 했었어요 다른 게좀 궁금해서 좀쓰고 있는데 깔끔하고 매트한 느낌을 좋아하신다면 이걸 추천해 드릴게요 아담스에서 나온 효소 클리너 이런 손이 닿는 곳에 곰팡이 균이라든지 생체학적 이물질이 남아있지 않는 클리너라고 해서 이건 효소 클리너예요 엔지매틱이라고 효소는 이제 음식물이라든지 기름 성분 이런 게발효가 돼서 세균이 번식한다는 깨끗하게 지워지는 클리너예요 차량에 세균 없이 관리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아담스의 엔지매틱 클리너입니다 마지막으로 라보코스메티카에서 더마 클리너인데요 이거 다른 제품과는 뭔가 다르게 뽀송뽀송해진 느낌 이 클리너인데 주문기를 제거함에 동시에 촉촉한 느낌이 들게 특히나 이제 가죽 시트를 세정했는데 코팅을 안해도 될것 같은 느낌으로 세정이 돼서 그게 좀 약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코팅을 살짝 한 느낌의 세정제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용량이라든지 가격이 좀두개다 높은 제품이라 구매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좀 고급진 제품을 원하신다면 라버 코스메티카의 더마 클리너도 추천드립니다. 이제 코팅제로 더마 제품 시리즈가 나오고 있어요. 제일 처음에 설명했던코 고클린이 올인원으로 그냥 코팅 없이 바로 세정과 코팅이 되는 제품이고요. 케미컬과의 이너클린을 썼었는데 노란색으로 이염이 돼서 한병 쓰고 그냥 사진 않았습니다. 두 개가 동시에 되는 좋아하는 않은데 고클린이 이제 천연 성분이라 서 구매를 한 거고요. 이렇게 총 여섯 가지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데 기호에 따라 나눠 쓰고 있습니다. of Malibu. Perfect. We wanna watch yeah, ya, yeah. ya Drive me wild, g i n g up like us, t a r l i n So let's keep on doing what we do mm. Driving me wild giddy up like a s k a l i o n Don't get it twisted, there's a problem, we gonna fix it t h e s ain't the type of thing you lose, so let's keep on doing what we do mm. Driving me wild, up, giddy-up like a stallion s a d d l e up and ride, y o u l e crossing the line like a champion